자 여러분들 여기는 대구 달서구 두루동입니다. 저희 애갓집 어, 외할머니가 사시는 집 옥상입니다 자. 음. 또 할머니가 또 상추도 이기 키고 옥상에서 또. 고추도 심고 오늘 외할머니가 해주시는 집밥 먹어볼겁니다 여러분들 할머니 집 왔는데 술 많이 먹었다고 혼났는데요 그래도 꿀물 주시네 <웃음> 자 우리 할머니 밥상 또 손주 왔다고 또 갈치도 또 굽고 어제 술 많이 먹었다고 혼내시더니 또 우리 부겄국도 끓여주셨네 또, <웃음> 또 어묵 넣은 김치도 있고 음, 계란에다가 두릅도 있고 와. 자 맛있게 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이한테뭐잘먹나 음, 아무 나잘 그러지 나 아무 나잘 먹지 아무 잘 먹어 이거 건 큰일이야 감사합니다. 음. 아, 햄 때는 한 개씩 어서 김치찌개 너무 맛있음. 어먹맛있 아니면 근데 내가 애기 때 그렇게 입뻤다매 또. <웃음> 어찌 웃어요 <웃음> 애기 때 엄청 이쁘다던데 어릴 때 사진 없나? 사진 별로 안 찍었지 초내? 그죠 <웃음> 삼촌도 어릴 때 사진 아, 그 애기 때는 없는데 그래도 한 여섯 살 이때는 그, 저기, 그거 보고, 뭐, 저, 이모가, 강라가와서 그, 신혼사 때, 그 학교 보고 그 데리고 가서 사진 찍고, 또, 데리고, 데고 왔을 때도 사진 찍고 해놨는데. 그치? <웃음> 아주 어릴 때는, 백일 사진도 찍었는데, 그거 뭐, 어쩌겠다. 삼촌하고, 다른 애기 가는 한달더늦어나는데 그 사진가리가 사진 찍었는데, 이 날짜가 또, 이하고 자하고 밖에 었더라고 <웃음> 그래가지고는. 하고는 뭐, 저 사진도 안 찍어봤고 이 부엌 거 들깨 들어갔어? 음 들깨가루 음. 아물안해 약간 시원하네 아, 속이 풀리네 여러분들, 우리 할머니가 멋쟁이에요. 요가도 다니시고, 음, 노래교실도 다니시고, <웃음> <웃음> <웃음> 멋쟁이, 멋쟁이 아주. <웃음> 어휴, 말했죠. 밥은 야 된다 음 저랑 맞지 그냥 먹신것아안가 뭐 왔다고 한지고는아세발나물세발나물이아니 돈나물 돈나물? <놀나물>. 음. 아 맞아 이거 세발나물 아니구나 이거 돈메이돈메이 어, 대회부터 아 등산 가는데 따라가 가지고 그래서 사고 와가지고 장아찌도 담고 쌍고. 음아 구름인 줄 알았더니 방풍인구나. 방풍. 근데 좀다르다 방풍나무를 사랑했었어요. 음. 김치는 누구 김치 같고. 음. 여러분도 혹시 영상 보시고 왜 할머니랑 같이 식사 안 하고 혼자 먹냐 근데 좀 제가 조금 늦게 왔는데 할머니 먼저 식사를 하셨대요 응. 음. <웃음> <웃음> 만 음, 나네, 알매. 만 나요, 알매. 음. 아니, 아니, 아니 이거하고 다게 남은 거 이거 먹으면 딱 맛있을 것 같아 다또못 먹어야 돼 <웃음> 아 그런데 음,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어제도 대구 시청자분들하고도 또 좋은 시간 보내고 오늘 와서 또 할머니가 또술 <웃음> 많이 먹었다고 많이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손자한테 또 이렇게 또부모국까지도 맛있게 잘 끓여주셔갖고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아참 대구 와서 진짜 뭐 좋은 기억만 진짜 또 갖고 가게 되네요 네. 자 오늘도 한번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이제 가야지. 아유, 할머니 밥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여기서 예, 잠깐. <웃음> 밥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, 할머니. 아, <웃음> 안전된다니 거. <웃음>